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피아제 시계로 찾아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엄청 얇습니다. 드레스워치입니다. 피아제의 RT 플라노 시계이고요. 예전에도 똑같은 시계를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이 시계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피아제의 P 엄청 얇은 드레스워치입니다. 특징으로 보시면 베젤에 이렇게 아주 작은 다이아몬드가 불량컷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오리지널 세팅입니다 피아제 오토매틱 그리고 4시와 5시 쪽에 시계가 하나 더 있죠 이거는 초 시계입니다 열심히 가고 있고요 25초 30초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게이터 스캔이고요 이쪽에 핀버 피아제입니다 18K 로즈골드 이고요 당연히 케이스도 18K 로즈골드입니다 뒤에를 보시면 각인과 AU750 이 아니라 750만 써있네요 뒷면을 보겠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화려하게 되어있는데요 이렇게 위에서 들고 보면 피아제 오토매틱 이렇게 되어있고 1208P 그리고 이쪽은 레퍼런스 넘버입니다 P1이고요 0757 스위스메이트 이렇게 되어있고요 안쪽을 보시면 로터가 미니 로터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을 보시면 27조어스라 해가지고 27개의 보석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화려한 뒤판을 가지고 있는 드레스와치 피아제 알티플라노입니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빠지는 거는 딱한 판만 빠지는데요. 이렇게 반대로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초는 이렇게 멈추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아주 깔끔하고 뭐 크게 특별하게 돌아가는데 크게 특별하게 음, 특징이 있지는 않습니다 롤렉스와 비교해 보면 살짝 더 가벼운 느낌으로 돌아가는 제품인데요 베젤의 크기는 43이고요이 제품은 피아제 시계 이 시계 단품만 있는 제품입니다 아래 링크를 가시면 이 제품을 중고 가격이죠 아주 매력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피아제 드레스 와치죠 로즈골드의 43 베젤을 가지고 있는 알티플라노 시계를 소개했습니다. 짠!